웃긴 특집입니다! 전설이 떴습니다. 자, 미스터 트론. 이번 탑세은왜 이렇게 순수해요? 지금. 어, 나님 나오세요. 제가 <웃음> 솔직히 실물파라고 <심을> 생각하거든요. 아니. <웃음>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지요? <잘생기죠>? 아니, 이잖아요 <웃음> TV조선 미스터트로트 탑세븐이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격합니다. 오는 5월 2일 방송에서는 화사한 봄을 맞아 한층 더 화사해진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새로운 전설이 뜬다고 하는데요. 미스터트로트 탑세븐이 특별출연해 트롯꽃길 특집으로 꾸며집니다. 이날 탑세븐은 웃는거 별로다, 너보다 내가 더 잘생겼어, 화면이 낫다는 등 탑세븐 순환시대를 맞이합니다. 또한 이에 맞선 진해성의 방해공작으로 웃음을 선사하는가 하면 명승부를 펼치는 역대급 무대가 펼쳐집니다. 미스터트로트 탑세븐이 출격하는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오후 2일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. 트롯 꽃길 특집입니다. 시즌2 탑세븐 전설이 떴습니다. 자, 미스터 트 이번 탑7은 왜 이렇게 순수해요? 선우이 나오세요. 나오세요. 너보다 내가 더 잘생겼어. <웃음> <웃음> 저 솔직히 실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? <웃음> 아니, 있는 <웃음> <듣는> 거 별로예요. <웃음> <웃음> 생각나거든. 너 하나만 사랑했었다. 보고 싶거든. 오 노래 진짜. 잘생겼지? <목소리> 아니, 그래잖아요가버 아 오늘 해내 <목소리> 잘못이 아져가어지고 갔어요 <목소리> <제, 목소리> <같았어요> 네, 대단하네. <목소리> 아, 박지열, 뭐 하는 거야? 지금? 깜빡이를... <웃음> 야 깜빡이를 키고 세요이 마음 어쩌라고. 달 잘한다니까 그말했잖 노래 진짜 잘한다니까 그 말했잖아 름아못 오는 건지 이이로룩진일기에